어 너무 완벽했는데요? <웃음> 예전에 어, 좀 올라갔어요 아. 어, 좀 올라갔는데 <웃음> 연습을 너무 10년 넘게 막 20년 넘게 안하니까 <웃음> 어우 어, 더워 어, 보컬이 <웃음> 안 늘더라고요 시 참. 님왜 웃으세요? 세상에서 부상큰 꾀꼬리를 여러분은 웃었습니다 까 <웃음> 별로였어요? 아 행복해 아 아아 못한다고요? 그렇게 별로였나요? 아니에요 그렇게 별로였나요? 아 너무 행복해요 아, 아 감독님 아 검증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이 <웃음> 그 말에 안녕 한번듣요 저희 운다오, 운다오, 어, 운다오, 안 되겠습니다. 운다 운안되겠습니다 같이 좀 풀어줄게요 <웃음> 아, 아니 한번 <웃음> 틀어주세요 잘 바꿔주시려고 첫 들었음.. 아 그거 들었습니다죠 아 그거 <웃음> 어, 그거 어, 기억이 어, 있어요 어, 시청자분께.. 아 제가 노래는 아 잘한다 고 못한다 고 말을 아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좀 했어요 조금좀 말씀드렸지만 15년 20년 넘게 연습 안해서 안늘더라고 근데 가끔 부름.. 부르... 이더 왜 웃니? 저는 <웃음> 네? <웃음> <너네> 방금 형님 그렇게 저는 승부욕을 봤어요 <웃음> <웃음> 아이 <아니>, 진짜라니까 <심장하니까. 웃음> 아, 저는 인정합니다. 저는 옛날 그 아니요 들었어요 예, 아, 아. 네. 그 쉽지 않거든요 <웃음> 야, 야, 아, 아. 예! 아, 아, 이게 지금 연습 안 해서 그래. 나, 다음에, 제가 연습 좀 하겠습니다. 아, 다 아, 미치겠네. 아, 제가 처음으로. 이호님을본지 지금 몇 개월이 됐거든요? <웃음> 처음으로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봐요. <웃음> 아, 운다, 운다, 운다. 아우 아, 머리야 <웃음> 아, <웃음> 나, 아, 울지마 울지마 아이집년 고라니인줄 예. 아, 이걸 빨리 뒤집어 아, 야 되니까